그래서 가기 전에 메이크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베이스 메이크업은 지금 다한 상태인데 제가 출시되자마자 라이브 방송으로 어뮤즈에 어뮤즈 비건 페이스 올 팔레트 피치 글로우를 구매를 했어요. 두 가지 타입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브라운 베이스의 어 팔레트하고 피치 팔레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피치 컬러를 선택을 했거든요. 치크, 섀도우 팔레트,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컬러들이 일단 핑크와 피치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글로우한 표현을 위해서 미세한 어펄 입자들이 짜잘짜잘하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서 어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요거 처음에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너무 컬러들이 되게 투명하면서 맑게 올라가서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되니까, 보고 사니까 브라운도 갖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같이 이렇게 브러쉬랑 같이 왔거든요. 런칭하는 날, 라이브 방송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치크, 섀도우 팔레트, 하이라이터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컬러로 아이 메이크업 베이스를 좀 올려볼게요. 이 컬러가 베이스로 사용하기 되게 좋은 약간 핑크, 코랄? 살짝 핑크빛 헤이클로버! 음. 조용히 해! 핑크빛이 들어간 피치 느낌이 나서 하이라이터인데 저는 아이메이크업 베이스로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또 짜잘짜잘한 펄 입자가 여기 카메라에는 안 잡힐 것 같은데 정말 미세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글로우한 어, 느낌을 되게 줘서 근데 이게 과하지 않은 느낌이라 베이스로 사용을 해도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제가 여기 카메라에 앉아서 메이크업을 하고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좀 살짝 어색하네요. 요즘에 제가 약간 브이로그 위주로 영상을 많이 올려가지고 여기에 오랜만에 앉는 것 같아요. 진짜. 브러쉬가 되게 부들부들하다. 엄청 부들부들해요. 지금까지 받았던 브러쉬 중에 진짜 좋은 것 같아. 음. 그리고 심지어 끝에 부분이 뾰족하게 돼 있어서 되게 섬세한 터치도 가능한 것 같아요. 오, 저 이거 지금 처음 쓰거든요? 근데 되게 부들부들해요 이렇게 뻣뻣하지간 않다. 언더에도 올려줄게요. 이게 컬러감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전눈두덩 전체에다가 살짝 펴발라주는 느낌으로 오늘 친구를 보러 가는 데가 경복궁이 있는 데 근처여가지고 좀 일찍 나가야 될것 같아서 빨리 빨리 메이크업을 좀 해볼게요. 빨리 빨리 피치 컬러의 섀도우를 엄청 되게 잔잔한 컬러의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요거예요. 진짜 컬러감이 발색이 되게 투명하죠. 발색이 엄청 컬러를 저는 쌍꺼풀 있는 데다가 살짝 파츠를 하고 약간 그거 있죠, 약간. 요번에 브라운 컬러가 약간 트렌드긴 한데 브라운 컬러는 사실 너무 팔레트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피치로 구매를 했는데 이걸 구매하고 나니까 브라운도 좀 궁금해지긴 했어요. 어떤 느낌으로 발색이 될까? 또 약간 세상에 똑같은 컬러는 없잖아요? 눈꼬리 쪽, 언더 쪽에 한번더 터치를 해주고 살짝 위에까지 터치 이 브라운 컬러도 막 보면은 아시겠지만 살짝 코랄 빛이 들어간 베이지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아이 메이크업에 올렸을 때 되게 과하지 않은 발색이라 은은한 은은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연출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발색을 다 해봤는데 팔레트가 컬러들이 되게 은은하게 발색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되게 피치빛 쉬어 느낌이 많이 들고요. 요거는 글리터 투명하면서 핑크의 펄들이 짜잘한 펄들이. 글리터들이 이렇게 있어서 투명하고 맑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하이라이터거든요. 이렇게 보면 골드빛이 진짜 많이 나 보이거든요. 요거 근데 생각외로 골드빛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 투명하고 맑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하이라이터라서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표현해 주니까 요거 사용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칫빛이 살짝 들어간 베이지 브라운 컬러의 아이메이크업의 마지막으로 올려볼 건데 저는 여기 하만 아이라인, 아이라인 그리는 쪽에 살짝 음영을 넣는 느낌으로 살짝 올려줄 거예요. 약간 눈에 깊이감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아이라인 쪽에다가 살짝 올리고 여기게도 올릴 거예요. 언더에도 살짝 언더에는 여기 속눈썹 있는 쪽에만 그러면 이제 피치빛도 강조가 되면서 눈에 깊이감도 좀 느껴져서 근데 또 과하지도 않은 느낌 그래서 투명하고 되게 맑게 되게 상큼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해줘서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글리터를 여기 이 글리터를 투명한 글리터를 눈동자 위에 살짝 손가락으로 넣어줘. 이게 또 과하게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항상 글리터들 양 조절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거는 그냥 툭툭 올려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노드 쉐이딩을 먼저 했어야 됐었는데 또 이렇게 순서를 놓쳤지 이거는 투쿨포스쿨의 제품이라서 이거는 진짜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템이라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아직 전 투쿨포스쿨에 아직까지는 정착을 하고 있어요. 아, 어제. 어제 너무 많이 야식을 많이 먹었나봐요. 지금 많이 부어있어요. 좀 붓기가 내려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 그리고 어, 얼굴도. 조져볼게요 아니 오늘 낮에 지, 제, 제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친한 동생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오늘 약간 파리 빼뽀 하기로 해가지고 오늘 뭐 파스타 먹으면서 약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자 해가지고 제가 가기로 했어요 요거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 지금 머리를 염색을 또 해야 되는데 염색할 시기가 진짜 많이 지났거든요. 빨리 가야 돼요. 이번 달에 제가 제주도로 두번 가게 될 일이 생겨가지고 일 때문에도 한번 가야 되고 그리고 엄마랑 또 제주도를 지금 가야 하는 상황이라 엄마랑 또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해가지고 빨리 제주도 가고 싶어요. 아이라인은 펜슬 타입으로 브라운 컬러로 그려줄게요. 제가 좋아하는 디어달리아로 속눈썹을 이렇게 올려주고요. 제가 요거는 진짜 정착템, 디어달리아. 그리고 요번에 제가 아이브로우, 아이 마스카라, 마스카라 제가 디어 데이지크 요거. 친구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속눈썹도 되게 바짝 잘 올라가고 저 속눈썹 되게 없잖아요 잘 올라가고 번지지도 않고 유지력도 되게 좋아서 이 데이지크의 아이브 아, 마스카라는 되게 좋더라고요 저 진짜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 이게 또 뭉치는 것도 없어 또 내추럴하게 그냥 내 속눈썹처럼 잘 표현해주니까 이것도 되게 좋아서 데이지크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 속눈썹이 짧은데 요거 쓰면 속눈썹이 엄청 길어보여. 언더 속눈썹 있는 쪽을 이렇게 한번 일자로 살짝 해줄게요 자연스럽게 음영 주니까 요거 아이 언더 쓰기 너무 좋고 애교살 애교살 쓰기 너무 좋잖아요저 이거 애교살 쓰고 깜짝 놀랐잖아. 헉? 어. 쩔 하이라이터 요거로 언더에 애교살 있는 데다가 올려주면 진짜 미쳤다 미쳤죠? 어쩜 이래?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이야 진짜 이게 팔레트가 활용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이게 너무 괜찮잖아요 하이라이터로도 사용해도 되고 애교살 쓰기에도 너무 좋아요. 음맨 처음에 이게 컬러 표현이 되겠어? 발색이 되겠어? 했는데 은근히 발색이 돼요. 좋아. 은근히 발색이 잘 돼가지고 이게 또 내추럴하게 발색이 잘 되니까 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에 눈 밑에다가 살짝 수줍은 느낌을 이렇게 자잘한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미세한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펄 들어가면 모공이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모공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괜찮아 되게 볼륨감이 있어 볼딱 좋은 정도의 미세한 펄이라서 너무 예쁘게 표현되니까 요거는 괜찮더라고요 저는. 제가 웬만하면 은펄 들어간 치크 진짜 안 쓰거든요 왜냐면 모공 때문에 웬만하면 안쓰는데 요거는 좀 괜찮아 이렇게 예쁘게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이렇게 살짝 수줍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이라이터가 또 엄청 미쳤지 엄청 엄청 너무 과하지 않은 글로우라서 저처럼 코 낮으신 분 요런 분들한테 하면 고가 바로 높아집니다 음. 여기 부분은 이렇게 콧대가 살아났어. 미쳤다, 이거. 음 없던 코도 생겨나네요. 하이라이터. 제가 원래 사실 그 투클포스쿨 제품 하이라이터 되게 오래 썼거든요. 근데 이거도 너무 좋아. 요물이야, 요물 진짜. 이 제품이거든요. 이케이의 슈트 파티 틴트 피치 피신만큼 오늘 립 컬러도 피치 컬러로 올려볼 건데 이게 컬러가 엄청 은은하게 발색이 되고 이게 틴트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틴트의 느낌이 아니라 되게 립밤 바르는 느낌처럼 부들부들한 틴트여서 그래도 투명하게 올라가서 이 아이 메이크업이랑 딱 찰떡이야. 약간 틴트 같기도 하면서 매트립 같기도 하면서 밤 같기도 하면서 되게 이제 겨울 넘어가는 시기라서 이제 저처럼 입술을 되게 잘 트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되게 좋은 립 틴트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막 볼륨감 있는 그런 느낌의 막 오일리한 감성의 틴트도 아니고 그냥 정말 내추럴하게 표현해주는 이렇게 입술까지 완성을 해봤고요. 옷 입고 나가면서 또 영상 켜볼게요. <목소리도> 이동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야 오늘 완전 무슨 깔맛인네야 미쳤다 여기. 그럼 일단 어 하고 음. 이게 니건 와인들 이거는 음. 이것도 부르시고 약간 샴페인 느낌 음. 아니면 워우 잔을 잠좀 입고 가지고 이거 이건 것도 괜찮고요. 음. 알아서 기다주세요 비앙코, 반거 별로지 아니면 샬도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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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와? 어디에 나와? 딜리셔스 아. 드 네, 핸드폰 두개 아 핸드폰 두개가 돼 너무 맛있다 와 응? 진짜? 토끼야? 응 빨리 <웃음> <많이> 춥네 <웃음> 지금 웃고 있다 이, 이. 아 춥다고 그렇게 원래 다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시작 딴딴딴딴딴딴딴딴 시시시 나